이번 시간에는 해와 구름을 이용해서 구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시고 새 프리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도구모음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홈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홈을 더블클릭하면 도구모음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해모양을 넣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 기본 도형의 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해를 그려주시고 도형의 주변에 보면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점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모양이 되면 크기를 상하좌우 동시에 줄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좌우 화살표가 되면 위아래 크기는 변경할 수 없고 좌우 크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 하살표가 나오면 좌우 크기는 변경할 수 없고 위아래 크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모양 조절점은 드래그를 하면 도형의 모양이 변경되게 됩니다. 적당한 모양으로 해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상단에 도형 채우기, 빨간색을 눌러서 빨간 태양을 만들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파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파랑, 두께는 3PT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구름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두께 3PT, 색깔은 파랑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자세히를 눌러서 나타내기에 날아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효과 옵션을 누르시고 왼쪽에서 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위쪽에 보시면 재생시간이 나오는데 0.5초면 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왼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2초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게 됐죠? 상단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처음부터를 클릭하시면 큰 슬라이드 모양이 나오고 클릭하면 구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나오고 싶을 때는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ESC라는 키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ESC키를 눌러주시고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기, 원하는 위치는 문서로 하겠습니다.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구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 사진을 보고 만들고 싶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소스 파일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사진 파일을 보면서 파워포인트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